지식인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암호를 입력하라고 배웠는데 암호 입력하라는 말이 없더라. 두 번째로 지정된 위치에 저장하라고 했는데 나는 따로 지정된 위치로 저장하는 화면이 없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실제로 시험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본인의 수험번호, 이름, 그 다음에 커리 2급 그리고 문제 형별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암호와 파일의 경로, 파일명은 자동으로 전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엑셀 창이 뜹니다. 여기에 뜬 엑셀 창은 이미 암호가 입력되어 있고 지정된 경로에서 지정된 파일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자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험자는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고 시험이 끝나기 전에 엑셀을 종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기본 작업 1은 기본 배점이 5점이고 오타가 하나만 있으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5점을 받겠다고 미리 작업하지 마시고 다른 작업을 모두 끝내시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기본작업 2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작업 2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A5셀부터 A6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추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A13부터 B13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떼겠습니다.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겠습니다. C4부터 C4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주시고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을 해주겠습니다. C5셀부터 H13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붙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샵 콤마 샵샵 0을 해 주시고 뒤에 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보기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개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3셀부터 H13셀까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적용해 주겠습니다. B5셀부터 B12셀까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이름을 정의해 주겠습니다. 제품명을 적어 주시고 키보드에 엔터키를 눌러 주시면 이름이 정의가 끝납니다. 상단에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를 누르시면 정의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H7셀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의 글자는 지워주시고 최고 인기 품목 글자를 적어주신 다음에 자동크기를 하실 때는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서식을 누르셔야 맞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동크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에서, 메모에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서식을 누르시면 맞춤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메모에 테두리에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흰색 하살표가 됩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맞춤에서 자동 크기 확인을 누르시면 글자만 보이도록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다른 셀을 클릭했을 때 메모가 보이게 하고 싶기 때문에 H7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모를 숨기고 싶다면 다시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숨길 수 있습니다.